변수를 생성할때 유의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의미를 잘 반영한 변수 이름을 정하세요. 자료의 의미를 잘 반영한 변수 이름을 정하세요. 자, 앞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170이다. 도대체 이 170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냐.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뭘로 저장한다? 자, 철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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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A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먼저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럼 A라는 변수는 에 A라는 변수는 정수형이야. 자 그런데 A에다가 실제 1.5라는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근데 1.5는 정수형인가요? 아니잖아. 실수형이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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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현재 x 좌표가 얼마인가요라고 출력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x 좌표는 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100이기 때문에 출력하는 답은 100이 되겠죠. 그 100이라는 숫자가 이 x 좌표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y 좌표를 구하세요. 자, 방향은 어떤 어떤 쪽입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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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자 모양 번호도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번호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름으로 모양을 바꾸세요 자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렇 크기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들 자 우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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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라는 변수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아, 고양이에서도, 그리고 곰, 베어에서도, 그리고 무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것을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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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그림 보시면, 나의 변수라고 하는, 불, 어, 변수가 있네요. 자, 이런 변수를 만들면, 자, 이런 블록들이 생성이 된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변수 생성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창에서 고양이를 선택하고요 고양이에서만 사용하는, 고양이에서만 사용하는 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이 곰이라고 하는 거 지울게, 지울게요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고양이의 이름이란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실습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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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산할 수 있는 다양한 블록들이 생성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내용이죠? 자, 나이라는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양이에서만, 자, 미안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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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고양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야옹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그리고 우리는 야옹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우리 변수에 가면, 자, 이런 블록창이 만들어졌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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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야옹이 너는 10살 아 이라고 할게 자 그럼 1 0이라는숫자는 어디에 저장돼요? 어. 여기 나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다고 엔드 쳐볼까요? 10 저장됐지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은 홍길동 내 나이는 10이라고 2초동안 말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되셨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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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되는 메모를 쓰시면 돼요 얘가 주석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는 이주석이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삭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석 넣을 수 있고요. 자, 각각 블록에다가 주석을 넣을 수가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주석 넣는 거 그리고 주석을 입력하는 화면 자, 이것은 주석을 접었을 때 하면 주석을 펼쳤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X를 누르면 주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